오래되었어 그때 너의 웃음 너의 목소리 잊혀진 것 같아 시간의 위로 그 말의 의미를 이젠 알아 미운 네 얘기도 적당히 할수 있어 그런데 이게 한번더 떠오른 기억에 걸음을 멈춰 서서 이렇게 울고 있어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돌려 나 발에 다주던 익숙한 길을 가 밤이 깊어져서 아 나도 손을 흔들면서 인사하던 널 봤어 그런데 이제 뭐랄까 난난널 생각했어도 괜찮은듯 얘기하며 다 지워냈는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번더 떠오른 추억에 걸음을 멈춰 서서 또다시